잘못 보셨다고요. 저 진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어, 좋아하는 사람이 사람 있대. 네. 저 선풍기는 갈 거예요. 가버린다. 한글에다 알고 내면 나는 그렇게 해도 주치 오. 어? 이 동호는 왜? 뛰어. 바로 가버린다고. 아, 잠깐만요. 잠깐만 늦었어. 임마! 뛰어! 뛰어! 그래 뛰어! 어? 뛰어! 그렇지. 그렇지 뛰어 뛰어 주고 동호동 왜? 물 이렇게 주는 거 봐요. 이쁘다 어? 그래 물 마시고 이 노래! 이 노래! 이 노래를 강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박세준입니다 메르라바살라말로 르 기타 탕자 영상입니다. 오늘 강자 드릴 곡은요. 아니 요즘 더글로리가 한창 뜨고 있고 정말 하금령 있는 그런 드라마인데 볼 때마다 이 대단한 장면에서 우리 동훈 후배와 우리 주여정 센파이가 행복을 이루실 때마다 나오는 노래 바로 우리 폴키님의 너는 기억한다. 이거야너는뭐시 기가 는면 들어 봤잖아. 다들 다달해가지고 와! 할때 나오던 그 노래를 강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요. 1절만 준비 한번 해봤고요. 정말 쉽게 연주하실 수 있게 제가 맞춤형으로 약하게 가지고 왔으니까 기타 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연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깨포도 필요 없고요. 고정 댓글 확인해보시면 요 나오는 코드 적어놨고 역시나 이렇게 코드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부터입니다. 첫 번째 코드는요. 우리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풀에 잡은 G 코드 나올 겁니다. 오늘은 좀 뜯는 것도 있으니까요. 줄범 나와 있습니다. 그거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코드는 디 슬래시 F샵입니다. 나오는 코드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베이스가 F로 바뀐. 그쵸.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E 마이너 9이라고 이름 뒤지기 어렵지만 일단 잡아두세요 그쵸. 다음에 E 7도 나오네요. 6432. 그쵸. 그 다음에 D 코드 나오고요. 다음엔 C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G 슬래시 B코드 나오고요 그쵸 줄번호 옆에 코드 옆에 써놨습니다 다음에 A7 요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부분에 나오는 E 마이너 코드 그 다음에 C 중번부터 말씀드릴게요 G코드 그 다음에 디슬래시 뭐 F샵 코드도 한번 나오기는 합니다. 이렇게 코드만 칠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구간 나눌게요. 제가 1절만 진행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고용댓글에도 제가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렇게 코드 이렇게 진행 써놨으니까 보시면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 여기 도 아래서 써놓으니까요. 편한 걸로 보시면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벌스는요. 오른손을 뜯을 건데 어떤 식으로 뜯을 거냐면 G 코를 잡아주시고요. 6, 4, 3, 2, 7하고 제가 코드 줄 번호 써놨죠? 어떻게 하면? 둥, 둥, 둥, 둥, 이런 식으로요. 딱 이렇게 8번 치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치는 줄번호는 6, 4, 3, 1, 로 6, 4, 3, 2, 6, 4, 3, 2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다음은 디스시 합쳐. 그쵸? 다음 코드는 뭐야? 2만 m 이 잡아주시고 요런 느낌. 그쵸? 다음 코드는 뭐야? D코드 4, 4, 2 그쵸? 다음에 5, 4, 3, 2 5, 4, 3, 2 그 다음에 이거든요 이런 식입니다 제가 지금 한 거는 벌스인데요 벌스에는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서 이거 한 거고요 두 번째 경우에서 비슷합니다 자 볼게요 자 G로 시작합니다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 다음 여기서 원래는 이 마이너 나인으로 갔지만 이번 어떻게 하면 1번 손가락만 하나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 나인이 아니라 당연히 이 세븐이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 7 그쵸?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G입니다 이렇게 경우에 수총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손 치는 줄번호는 그냥 딱딱딱딱 딱깍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뭐맨 뭐 마지막 중에 뭐 뭐이런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 이제 여러분 좀 센스있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요 끝나면은요 이제 푸른 나와 여러분들이 그 달달할 때마다 항상 들었던 니가 <목소리> 모시기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네, 요겁니다 코드 시대는요 E-C 그 다음에 G D 네 그래서 뭐 뒷부분에는 뭐두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알려드릴 건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요 세세하게 알려드리기보다 좀 코드를 좀 알려드려 가지고 여러분이 따라 하실 수 있게 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렴 부분은요 오른손 스트로크를 정말 간단하게 연주하도록 할 건데요 자 이겁니다 궁치 타치 궁치 타치 궁치 타치 궁치 타치 자 여기서 궁치랑 타치의 차이를 주셔야 됩니다 궁치에는요 약간 약하게 칠 겁니다 궁치 그럼 타치는 세게 타치 그렇죠 그래서 궁치 궁지 타치 궁지 타치 궁지 타치 요렇게 궁지 타치 주법을 가져와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만 잡아 주시고 너무 세치면 안 돼요. 그렇죠? 혼내고 막내 몰라요. 내 요런 식으로 가니다 그다음에 아마 주법을 막하나가 이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나는데 그냥 이 마이너 하다음에 드레스 F# G 그한번 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읍 이렇게 쳐주시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정말 쉽게 만들어서 정말 쉽게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설명드린 거 가지고 어떻게 연주가 되는지 한번 노래 틀고 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스의 코드 진행 두개 경우에서 두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고정 댓글이나 아니면 뭐 영상 이거는 좀 뒤로 돌려가지고 확실하게 숙지하셔야지 제가 지금 말하면서 하는 거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경우의수 1로 시작할 겁니다 잘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갑니다 지금은 경우의수 1입니다 이세는 셋, D 경우의수 1번입니다 그쵸? 시작도 인트로도 했어요. 너무 <목소리> 끝났고 이제 경수 2번니다시네 그럼 2번 어떻게 돼? 여기서 하나 또 떨어지는 거예요. 27. 27. 여기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요 잘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진짜 진짜 홀로 그렇게 어리지 않게 칠수 있을 거예요. 경마에서 2번입니다. 떨어지는 거죠. 딱딱딱딱딱딱딱 그 이제 픽 잡으시고 사실 난 행복을 잘 몰라 그 부분 자 여기 한 번만 더 해보고 넘어갈게요 나아 난차 몰라 몰라 해서 라에 써주시면 돼요 렇게 치시면 됩니다 아마 이정도 비슷할 거예요 되게 비슷할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1절만 엑기스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글로리 이제 보시는 분들은요. 기다하고 보시다가 갑자기 저기 주여정세바이와 우리 동훈 후배가 갑자기 뭔가 멜락콜리해 그러면 기사하고 나는행 이렇게 치시면 우리 더 글로리 잘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짧게 영상 가지고 와봤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강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다면 안 되시면 궁금한 거 생기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봐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그러셔라서. 고르셨어.